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요즘 데일리로 하는 이오버립 표현법 진짜 얇은 입술도 이렇게 뽕뽕 완전 두껍게 만들어주는 글로시 립 표현을 알려드리는 영상인데 이게 진짜 정모도 차이가 심한데 엄청 쉽거든요 제가 진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립밤을 촉촉하게 바르고 각질이 다 뿔려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전체적으로 립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고 이런 컬러 같은 게 각질에 착색되지 않고 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꼭 스킨케어 하실 때 립밤 발라주시고 메이크업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싹 닦아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니모리 드로잉 펜슬 매트 브라운 컬러 이렇게 음영을 싹줄수 있는 자연스러운 쉐딩 컬러인데요. 대 애교살 음영을 주기에도 되게 좋은데 립 라인을 이렇게 오버립으로 따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이 전체 내 립이 여기까지다 하면 은그 외곽을 중심으로 한번 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립 라인 경계도 흐트려주고 음영감을 넣어줘가지고 내 립이 더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좀 엄청 갑자기 두꺼워졌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립 컬러 중에 요3 c 블러 워터 틴트처럼 얇게 얇게 레이어링 되면서 블러링이 잘 되는 요런 틴트 하나씩 있으시죠? 이런 걸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약간 매트 립처럼 빽빽하게 착 입술에 다 올라가는 그런 제형의 립스틱을 바르면 이립 라인까지 오버해준 상태에서 그 경계를 완전 빽하게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통 두께 입술 그렇게 완전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블러링이 잘 되는 시스루 제형의 틴트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짧고 똥똥한 이런 립 브러쉬 있죠? 여기 없으시면 면봉으로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이런 립 브러쉬 사용하시는 게더 퀄리티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걸로 이립 라인 경계랑 이 베이스 컬러를 자연스럽게 흩뜨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은립 경계가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면서 오버립이 진짜 진짜 예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베이스로 발라준 컬러보다 훨씬 진한 컬러 그리고 제형도 조금 더점도가 있거나 더 묵직하게 발리는 제품을 써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립 안쪽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베이스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걸 해야 안쪽 컬러가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계를 립브러쉬로 잘흩트려줍니다이렇게만 해줘도 완전 자연스럽게 뽕실뽕실하게 오버리 표현이 됐죠? 샥 이렇게 커지는 거라서 되게 부담스럽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엄청 엄청 예쁜 오버리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서 멈추셔도 되는데 조금 더 웃는 입매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본 요런 요런 고양이 입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써줬던 이런 음영 컬러 있죠? 이 펜슬로 이 입꼬리 있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 한대와 안한 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양이 입술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까지 하셔도 되는데 요즘 되게 글로시 립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글로시한 광택감이 입술 위에 올라가면 은 입술이 조금 더 두툼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스까지 올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플럼핑 기능이 없고 그냥 묽은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글러스예요. 이미 이렇게까지 해주면 따로 플럼핑을 해줄 주립글로스를안 발라도 엄청 통통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올려줘도 충분히 도톰한 입술 표현이 됩니다. 너무 많이 발라주면 약간 튀김 먹은 듯한 그런 과한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해서 이 입술 중앙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어때요? 완전 인스타에서 볼 법한 그런 통통한 입술 오버립 표현이 됐죠? 이게 끝입니다. 진짜 쉽죠? 이렇게 제가 맨날 맨날 하는 이오버립 표현법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